자 이제 오기 체질 자 오늘부터는 이 오기 체질론과 체질 다이어트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하 기초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른 말 정도면 뭐 모든 것이 다 오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도로는 그리고 아마 한달 내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이 오픈해 가는데, 이 체질의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형 같은 마음말 장난일 수도 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요건을 한번 보자. 자, 이 체질론을 연구하기 이전에, 체질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말을 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 자, 처음에 가장, 그 뭐고, 많이 사용됐던 것이, 체질은 변한다. 이렇게. 자, 누군가때나또 식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식품으로, 음식으로, 식품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식으로. 자이큰 과제 두 개에 놓고 우리가 일단 해결을 한번 해봐야 돼. 이 정의가. 그동안에 우리가 흘러놓는 것은 큰분야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이고 이 체질론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과학이론이다. 자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과학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이 치료법입니다. 이건 누구말따는 일종의 우리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법.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은 이 무엇이냐? 뭐가 어요 이것이 의학이라는 거이 자, 그러면 과학적 이론과 의학과 치료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데 전부 다 따로따로 논다 따로, 따로, 따로 국밥이다. 자, 이구말잖나 체질론을 보게 되게 되면, 사스, 이재마 선생이, 솔직히 이건 한의학 아닙니다. 이재마 선생 그거 한건 한의학이 아니다. 한의학, 여러 수십 년, 수,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처방되어야 되는 거지, 그 근본이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과학적으로 이론이 정립이 돼야 돼. 원래는 이것이 완세트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현실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체질로는 별도다. 자, 지금 한번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나는 무슨 체질이요? 이렇게 딱한다이말이에요 가는데 또 의사는 어떻게, 아, 니는 다른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뭐냐? 그럼 누가 또도 거짓말을 하거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의사들도 생각해 봐. 나는 어떤 체질이요? 이렇게 물으러 오는데 내 체질로는 그거 안배서 되겠나? 알아야 되겠지, 뭔가. 뭐 어떤 기술이 알아야 될까 이거 모르고 나는 그건 몰라요 할 수도 없잖아. 요사촌 누가 뭐 선생님이 에? 학생이 질문하면 너걸 줄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른다 소리는 하기싫다 말이 야그치 그러면 어떻게 좀더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이론은 이론이고 또 공부는 또공부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침 놓는 것도. 우리나라만 침 놓는 게있다 그런데 침은 한이 돼서 그렇게 많이 안 놓잖아. 한문적으로 일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는 부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법이 뭐, 법이 나쁘더라도, 너희내마음이안 들더라도 법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법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침 놓으라 하면, 그 어사가 돈 주고 받는 거야. 돈 주고 침 놔주는 건 어사가 할 일이고, 공부는 또 공부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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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좋은 거야. 정말로 좋은데. 그런데 이게 하면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 보자. 학교에 우리가 그 허준 선생이 이야기한 동의보감이다. 이 동의보감이 논 제가 언제냐. 400년 전이다, 이 말이야. 그치? 400년 전의 것이 지금 효과고 그것이 그대로 100% 맞다는 거, 그것도 우리는 또, 여겨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말다할 수도 없어. 그치?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이거는 뭐 동의복하면 어떻다 이런 말을 함부로 오사가 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조금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비법도 낫기는 낫는데 이비법이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다 하면 이 100% 어떻게? 해? 모든 사람이 다 통용이 돼야 되는 것이 비법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뭐안 낫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또 일어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을 한번. 우리는 체질을 하기 위해서 체질을 우리는 점검해 볼필요있어다 체질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재만 선생이 이 체질로는 우리 이재만 선생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만 선생이 이야기한 체질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체력, 뭐 체질이야. 뭐또 어사라고 한게 아니고, 어사도 잘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재만 선생님이 것을 우리는 그것이 무슨 진리인 줄 알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거야. 현실에 맞게끔. 자, 예를 들어서, 이재만 이선생이한 얘기를 한번 보자. 사상, 이것이 사상체질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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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만 선생이한 거는, 자, 태 자하고 소 자하고 하나, 우리, 태 자는 무슨 태? 쿨 태? 소 자는? 세 자무잖아. 그러면 여기에,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거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게 무슨 체질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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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다소 이거 학문적으로는 이거 오류라 오류 학문적으로는 오류라 이거 체질론이 아니다 이말이에 누구 말따로막 뭐 간이 크다 막뭐 간이 크고 뭐 비가 작고 뭐 이런 거 이거 논다 이 말이에요 그치? 덩치 큰 사람이 덩치 크다고 크가아니 요새 뭐 사진 딱 찍어 보면 되잖아 뭐, 간 하게 되면, 어, 덩치 작은 사람하고, 덩치 큰 사람하고, 간딱 촬영해보고, 이러면, 큰지 작은지 다 아는데, 그, 뭐, 크고, 작고 할게뭐 있나? 그, 고 덩치 크다고 해서 크고, 작다고 해서 우리, 저, 뭐고, 소, 어? 닭 잡아보자, 이 작은 닭 돼갖고, 이거, 누구 말 따나, 이게, 모래주머니가 큰, 닭도 있고, 관 간도 큰닭람들 전부 다 다르다, 작다고 해서 작고, 크다고 해서 크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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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는 뭐, 여기, 모양새가, 얼굴 모양새가 요, 러니까 뭐, 태양이, 이, 모습이 이러니까서양이 이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왜 웃기는 이야기냐. 살찐 사람하고, 살 빠진 사람하고, 다르겠지? 살찐 사람하고, 살 빠진 사람하고. 그거 보면, 나중에 달라. 아니? 살 빠지면, 뭐 뼈다리 밖에 없으니까, 살 빠지면 그냥 속쪽해지는 것이고, 이게 뻥뻥이 안했네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체질론으로 우리는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사상 체질은 체질론이 아니다는 거야 단지 그는 성향은 이거 우큰거 작은 거 양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무슨 자기가 그 체질론을 따지고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솔직말해서 히 한의사가 정립한 게아니라그걸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누가 정립했겠노? 누구 맞든 소위 존재 같이 만드는 거다. 응? 그것을 갖다가 한 이야기 생기면서, 그거는 이야기 돼갖고, 그 행포를 부린 거나 조금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붙어야 된다, 이제. 고천적으로 가야 돼. 다 어사도 이제 고천적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안 맞으니 어떻게 되겠노? 우리가 이것이 틀린다, 손 치더라도, 틀린다, 손 치더라도, 인, 인간의 그 체질을 내게로 풀려갖고, 니는 무슨 체질이다 니는 어디 병이 오기 쉽다? 그 웃기는 얘기 병은 처음 나오는 거야. 만지 보면 다 알겠지만. 그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뭐, 다른 체질이야. 우리 제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옹기 뭐, 요새 경의자께서도 또 만약에 팔체질이 있다. 경의자께서 뭐, 해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또한 답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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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육부를 요장 육부가만들어지고 우리는 상색, 상극 작용을 한다. 이거 맞다, 그제? 있을 수는 있어. 요 그런데 이 근원이 뭐냐는 거다. 근본이. 상생 상극 한다는 그 자체만 있지. 근본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넘어가갖고, 이거와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어떤 건 짬뽕일 수도 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게 되면. 누구 말따는 팔체질 같은 경우에는 목음, 목양, 목음, 수양, 수음 이렇잖아. 이양음을 나눠갖고 뭐가 은 것에서 이게서 목음나, 목음나, 화가 없다 하. 응? 하양, 하음이 없다 이 말이야. 수양, 수음, 금양, 검음 토양, 토음 인제 이거 화가 없다 하. 그지? 이거는 어디 가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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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이 오행 체질이라고 하고 사상 체질이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오장육부가 해가 이야기했지, 그지? 여기서 오장하고 육부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백과사전에도 오장육부 해놨잖아. 그러면 이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배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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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장자량이 이것이 우리는 5장 6부라 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금누말따 해부를 하게 되면, 육부가 없다, 이 말이야. 육부 어디 있는데? 5부까지는 있는데, 육부는 없다, 이 말이야. 또, 또 다른 창자 있나? 이거 창자장자를 했잖아, 6부는, 그치? 그러면, 이게 흐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연기를 돼갖고, 뭐, 뭐, 바이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지? 그러면 없다는 말이야, 이 그건 육부라는 게 없어. 그러면 오장오부, 우리 해복적으로 보면 오장오부밖에 없어. 그치? 없는 것을, 그래서 있는 것을 해갖고 어떻게, 해? 옛날에 우리는 못 고치는 건 어떻게? 해? 누구인데 맡겨야 되나? 인생이 고달프면 누구인데 맡기나? 종교에 맡기는 것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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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안 하려고, 부정 하려고, 그거는 막 전부 터부시하고 이? 타고난 체질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 모르니까 우리는 체질은 변한다? 없는데 변할 게뭐있나그그놔놓고 체질은 변한다 해놓고 놔 우리는 어게 되면 너는 무슨 체질이요 그럼 변해서 무슨 체질이 돼버리나? 이런데 근본은 니는 누구 말잖나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이는데 여기 있어야 뭐 변할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없는데 뭘 변할 게 어디 있겠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고난 체질은 있어야 체질은 변한다, 이 말이야. 시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하겠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바뀌게 되는데, 이 말이야, 체질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풀겠나? 풀 수가 없다는 거죠. 타고난 체질을 모르는데 무엇이 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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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풀지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풀리겠나? 그건 점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자면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응 치, 치료가 점치 갖고 되겠나? 그면와학문이 점치 갖고 되겠나? 그러면 이제 과학이 이론이 이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이론이 필요한 게 도입을 해야 돼요. 이 윤도 없는데 뭐 내가 맞다 이건 점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이래 보니까 낫더라. 이건 점제야이가 그치. 이하시검 맞더라. 누가 맞는 거야, 누가 틀린 거야. 누가 인정하나 말이에요. 지원찬을 맞지. 근데 이거 <웃음> 이 눈이 이게 치마에 뿜으니까 낫더라. 일치도 마찬가지로 한침 갖고 이제 치마 하나 갖고 뿜누리면한살만살그지 한 치마 까누리니까 부득 한다이 말이에요. 이게 한개 낫더라. 그런데 뭐에 낫느냐 이거는 모르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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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빠진다, 이말이요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야 돼. 누구말인플루엔자 같은 거, 바이러스 같은 거, 항생제 주갖고 막팍 죽이버리면 돼. 그런데 요새 뭐, 옛날에 뭐 메르스. 메르스 같은 거 원인을 모르니까 원 하잖아. 그냥 막유량제줘가지고 힘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건 항문이, 어학도 아니고 항문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지, 그지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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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도 걸린 사람만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어 똑같이 먹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병도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병도 다르다 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말다나 인플루엔자에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 하면 옆에서 걸려도 관계 없다 이 말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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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조금 쉬다가. 그래. 이제 두 번째 것을 우리는 대처를 해보자. 내 지금 텔레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텔레비한 봐봐. 프로가, 아마, 온. 내가 50% 가까이는 룻을 빼고 나면 50% 가까이는 전부 다 묶는 거뭐 레시피 해갖고 이것밖에 안 한다. 그러면 지금 그 묶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들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는 명쾌하게짚고넘는 거예요. 모든 약이 음식이나 그런 약에서나거 자, 모든 약은 모든 약은 우리 합성된 약 말고 모든, 우리는 좀 생약 위주다. 왜냐하면 합성 그거는 약인지 아닌지 모른다. 약인지 독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 말이야. 모든 약은 음식을 어떻게? 아주 고농도로 농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일정 성분을, 응? 이 부분의 성분을, 그렇게, 이거는 약 성분이 되겠지. 일부분의 약 성분을, 일부분의 약 성분을 농축을 한 거기 때문에 약은 금방 먹고 작게 먹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먹어야만 이거 해결 가능한 거겠지. 당연한 거죠. 똑같은 양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음식으로도 고칠 수 없으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지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엄청나게 좋은 말이야. 그런데 실체는 안 한다는 거다. 자 보자. 조금 있다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자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은 뭘까? 다이어트가 뭘까? 다이어트가 솔직히 말해서 해라. 내가 가르친 그때는 얘기하지 말고 저쪽에. 그게 지금 다이어트 전부 다살 빼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것 좀 우리 웃기는 거 아니냐? 사진을 보면 당연히 자기들도 배워갖고 이것이 식이요법이라 했다 그지? 그럼 다이어트 한다 하면 전부 다살 빼기를 하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뭐 먹는 거 한다고? 그럼 다이어트는 뭐고? 굶는 거가? 아이고 먹는 거야, 먹는 거. 다이어트라는 것은 먹는 것이지, 굶는 게 아니 된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이 완전히 말.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 먹는 거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는 먹는 데는 어떤 먹는 게 있겠나? 보자. 살이 안 찌기 위해서 먹는 거. 그렇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나가서 아살 빼기 다이어트다. 그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다이어트는 우리가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 병든 사람은 고쳐야 되지만 병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 예방용이다, 예방용. 예방용 다이어트다. 병이 오면 어떻게? 질병 치료용 다이어트다, 그치? 나이가 들어갖고, <웃음> 기계가 꼬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이것은 우리는 노한, 호스피스, 응? 어? 호스피스용 다이어트를 <웃음> 그러면 우리라 해보자. 자 여러분이 내가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지만은 자 여기에 태어난 것을 체질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체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가 이렇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똑같이 일정한 어떻게? 이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느 하나가 어떤 사람이든 한쪽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타고난 사람들이 간이 좋으면 간이 튼튼하면 간이 좋으면 이잘 먹겠지 누구 말 따나 폐가 좋으면 담배 많이 피고 되고 누구말따나 신장, 방광이 좋게 되면 누구말따나, 어? 색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누구말따나 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을 것이요? 처음엔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체질들이 이렇게 암브란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운이 다른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이 장기의 기운들이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한 힘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균형이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한 거야, 아니? 비록 한계가 기운이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도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소화를,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먹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뭐, 위가 안좋아고탈 나는 사람도 있고, 이 별명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뭐, 음식은, 응? 여기에 좋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보자.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바로 질병이 이제 유발되는 거야. 이 장기들이 균형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질병이 유발되는 거야, 질병이. 질병이 오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하나는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 강해서 오는 거, 너무 약해서 오는 거. 이런 거. 누구말따나? 우리 사는 거 한번 보자. 우리가 인생살이하고 똑같아. 아마 장기도 하나의 인생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맛있는 것이 없어서 못사 먹는 거야. 그래서 배고픈 거야.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있어도 사물 돈이 없어서 못사 먹는 거야. 그럼 둘다견뎌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집에 돈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도둑놈이 어떻게 해? 훔쳐 가까 싶어 갖고 그게 걱정돼 갖고 병드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뭐 돈을 못버리니까 병드는 거야 인생사에도 다 마찬가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집2교육인데 어느 것이 강한지 어느 것이 약한지를 구별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많이 간이라고 생각해보자 간이 이것만큼 기운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간에 좋은 음식을 마구잡이 보약을 먹는다. 간 좋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네, 간 네, 폭발하겠지, 네, 폭발 네, 네, 네. 생각을 해봐 자, 엄마가 아들이 술을 잘못으니까 제. 이제 응? 술을 잘 먹으니까 엄마는 걱정해서 어떻게 간에 좋은 음식만 막 보약부터 시작해서 약제 이렇게 막 갖다 먹인다, 이 말이야. 그럼 간은 어떻게 되겠노? 기운이 막 펄펄 넘치겠지. 그렇게 엄마 생각은 어떻게? 아, 간이 술을 마이 먹으니까 간이, 이 간을 다 버리겠다 해갖고 보약을 먹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간이 힘이 너무 많이 가갖고 술을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 간은 어떻게? 해? 또 보약무 갖고 이렇게 해도 터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팍 깨지는 거말고그뭐가 씨앗이 많은 거? 무화과? 뭐무뭐뭐뭐 뭐. 말고? 성류, 성류, 성류. 네. 성류지? 네. 큰 거, 이거 왜팍 깨지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꽃이 딱 비갖고 여기에 막 파... 아, 이게석류같이이렇까팍 깨지부는 거야. 이게 바로 뭘까? 이거 암 쪼개봐. 똑같아. 그럼 몸속에서 이석류같은 것이 생기고 푹 터지부면 이게 바로 암이야. 그런데 암의 세포는 이 세포의 변형이기 때문에 무수히 생기고 무수히 없어지고 무수히 통제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간이 좋은데, 엄마가 술 많이 먹는다고, 간에 좋은 거다 갖다 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결국은 간암이지간 경화, 간암 이런 거잖아. 그렇게 해불면 젊었을 때막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봐요. 이 사람이 간이 약한데, 외부 한기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와, 이 체질에 따라가고 간이 튼튼해가고 술이 착착 빨려 들어오는 체질과 음식은 달리 해야 되겠지? 그건 완전히 다른 방법이야 그러면 간에 좋은 음식은먹 하나는 죽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 간이 나빠졌다고 가능하면 간에 기능이 없을 거잖아 그치? 간에 기능이 없다 이 말이야 간에 기능이 없는데 간에 좋은 음식을 먹이면 간에서 그거 뭐고 도움이 되겠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간의 기능이 완전히 저하됐을 때는 간의 좋은 비 갖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식품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주 잘못된 것들있어 아주 잘못된 거. 요새 텔레비 보게 되면 어떻게 하, 뭐 다이어트 겸 이렇게 말이 많이 많이 놓으면서, 오늘 내 음식이 2,000kcal이다. 2,000kcal이다. 뭐, kcal 만너거 많았고, 그지? 2,000kcal이다. 이것은 내 뭐, 뭐, 몸속에서 먹은 것은 2,000kcal인데, 인간이 하루에 생산하는, 하루는 뭐, 뭐, 1200kcal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은 가대다. 이것이 또 비만이다. 이거 우기는 이야기다. 이논리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근데 텔레비서또 뭐냐고 시비알라 이거는 논리상으로 한수 엉터리다 이 말이야. 지금 뭐 갖고 식품이냐 식품한해 갖고 음식한해 갖고 하루에 하, 이거 칼로리 몇 칼로리 이 칼로리 이렇게 이것은 내가 오늘 소모할 거는 어? 몇 칼로리가 남으니까 운동을 갖다가 얼마나 해야 된다.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야. 현실에 한번 가보자. 내가 이렇게 이만한 하루, 하루에 새끼를 먹는다, 이 말이야, 새끼. 3끼. 새끼를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서 새끼가 뭐총 2,000칼로리를 해보자. 자기 말 따라, 그치? 2,000칼로리가 했으면, 이 2,000칼로리가 전부 다 100% 소화가 돼갖고, 몸속에 들어왔을 때, 흡수를 했을 때, 이 논리가 필요한 거야. 그치? 아, 2,000 칼로리 무엇을 갖고 이것이 몸속에서 100% 흡수가 됐을 때 그때서야 그렇죠. 그 이제는 2,000 칼로리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 그렇지 맞나? 아, 논리상으로 맞저 항문적으로는 우리 하는 거다 막그 사람을 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문적으로 논리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 이 100%를 흡수하겠나? 다 갖다 버린다 이 말이야. 여기서 흡수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20%가 될지 30%가 될지 우리 몰라. 이? 왜? 현실에 가보자면 여러분들 하루에 이 대변을 한다. 대변. 이 대변 속에 칼로리가 얼마나 많겠나? 여러분 상상해 봤나? 이것도 계산 안 하고 이 논리를 펴는 것은 그텔레비녹놓아가 하는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에 가면 우리 지금도 제주도 가면 우리 구경해 봤지? 똥돼지. 사람 똥 먹고 큰대 똥개 먹고 큰 대변 말이야. 자, 큰대 말이야. 자, 여기에는 엄청난 이런 칼로리를 갖고 있다 말이야. 우리는 먹어 봤자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먹는다고 바쁘고 내가 놓는다고 바쁜 거야 놀이 상호를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그렇잖아. 자, 인풋은 어떻게? 인풋은 빼기 어떻게? 어큐뮬레이션. 응? 이것은 우리는 아웃풋이다 했다, 그제? 내가 이만큼 2,000 칼로리를 먹었으면, 내가 흡수열이 1,000 칼로리다. 그러면 바깥으로, 대변으로 놓은 것이 1,000 칼로리라 그럼 이것을 먼저 계산해 봐야 돼. 이거 계산 안 하고 무슨, 그게 뭐, 수, 몇 칼로리 묻니, 몇 칼로리 묻니 하는 그 논리는, 그거는, 정말로 아들 장난치는 거 있죠. 어째 보면, 텔레비 저거 웃기는 이야기다요 텔레비 작가들도 좀 고쳐야 된다는말이그요 우리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빼고, 그거 막, 거짓말이 참아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 그거 뭐 재미삼아 막 갔다 오면 막푼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막, 많이 먹는 사람, 대식가들 있잖아. 누구말든 요새 보기에이 덩치, 덩치 큰 사람, 덩치 큰 사람은 많이 먹기는 많이 먹어 왜? 왜 많이 먹겠나? 칼로리 소화를 하는지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우리는 운동해봐야, 운동해봐야 칼로리 얼마 소모안한다 1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까지 1시간 동안 운동해봐야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겠노 우리 저 뒤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안먹갖고 삐쩍 말랐지. 어 봐, 그만 찌지. 자, 짜장면, 뭐, 다섯 그릇씩 묶고, 뭐, 통닭 한 마리씩 떴고, 그 칼로리가 얼마나 많겠노? 그렇게 묻도 설치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찌는 거야. 그런데, 그만큼 많이 먹는 거는 이유가 뭐겠노? 당연히 밥도 너무 많잖아. 위가 크니까, 어? 속이 안차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럴 때, 그거 묶어가지고, 저보다 소화 다됐뿐면 어떻게 흡수 다됐뿐뭐 그거는 완전히 뭐, 저다 퍼집힌다, 이 말이야. 그거는 퍼집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레비 있고 이거 알려주는 것이 허구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허구정보.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정의다, 정의. 이게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게. 누구말따나 먹은 거, 몸속에서 흡수된 거 빼고 나면 이거 밖에 오는 거야. 이것이 제로, 제로 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통하는 거야. 그렇지만 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텔레비에서 하는 거 참, 좀 자제해야 돼. 모르는 거 완전 사람 호대 갖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좀 고쳐야 된다, 말이야. 누구나 또, 육부도 없는데 뭐, 오장육부 해갖고 맨날 뭐, 오장육부의 뭐, 비밀해갖고아 없는 거 같다, 대나하고 오장육부의 비밀하면 사람, 일반 사람들 은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있는 줄 알까, 이거? 쨔바라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허구석에서 어? 아, 거짓 정보들이 흘러가고 진짜 이냐호도하고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면 여도 거짓말, 여도 거짓말, 여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해 갖고 되나? 혹시 뭐 그래도 살아가니까. 그참희한한 나라야. 그 무슨 <웃음> 거짓말이 많이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거못 참냐. 자, 그래서 음식, 식품.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한의약도 좀 발전을 해야 돼. 우리는 가장 강점이 의학 쪽에서도 최고의 강점이 뭐냐하면 이 한의학이에요. 지금 외국에서는 천년 이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은 돈 버는 것 밖에 있는 모니다 연구는 안 한다는 거다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 말자나 하... 한방 한 한방약 그제. 한방약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약초들을, 누구말따나 푹, 응? 곰탕인가 하잖아, 곰탕. 누구말따나 곰탕인나 하자.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많은 성분들이 있겠노? 그러면 이거, 이 자체만은, 어떻게, 해? 뭐, 나왔다. 아, 이렇게, 그 뭐, 100% 나왔는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찹탕에서 <웃음> 낳는 것까지는 아는데, 무엇이, 어떤 성분이, 어떤 성분이, 무슨 원소가,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낫게 만들었다. 요거를 모르는 거야, 요거 이것은 과학을 접목을 해야 돼, 과학이론을. 그러면, 어제는 한가 볼까, 어제는? 자, 어, 이런 말 자꾸 하다가 내가 또 뭐, 어사들인데, 욕들은 몰라. 이거 단순하게 학문적인 거니까. 자, 우리는, 그, 뭐고, 양이, 양방 양망에서 우리는 한번 보자. 양방에서는 아, 지금 뭐,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없는 장비를 다 동원해갖고 사진 팍팍 찍고, 어디가 달랐다는 것을 알아. 안다, 말이야. 그지 그거는 금방 없데피 검사하고 뭐 하면. 그러다가 뭐, 심한 산에서는 피 검사하다가 막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밀 진단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기진 백진 해갖고 비답해보고없단 말이에요. 자, 양방에서는 어떻게 병은 안단 말이에요. 어디에 탈라고 어떤 병이라는 것은 아는데 수술하는 병이 아닐 경우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이말이에 어떻게 왔는지. 병원 생기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탈락하고 이건 뭐 수술하면 좋고 약을 먹어도 괜찮고 이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 온병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뭐 면에서나 마찬가지돼 어디서 오는지 몰라고 역학조사나 하고 막 맨날 그건 하고 있지. 그러면 이 병이 오기는 왔는데 이 병이 누구말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간이 나빠졌다. 간암이라고 하는 거죠. 간이 나빠졌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간이 유전성으로 나빠져고 간이 안 좋은 것인지 약물을 먹어갖고안 좋은 것인지 누구말따 디스터마 걸려갖고 안 좋아한 것인지, 간에 너무 충격을 줘갖고 안 좋아진 것인지, 그 원인은 모르고 무조건 간만 나쁜 거야. 그럼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 간이 나쁜데 우리는 병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병 드는 것이고, 하나는 약한 거병 드는데. 그러면 강해갖고 병든 사람인데 간에 좋은 거 자꾸 주사 맞아보면 어떻게 되겠나? 주사만, 주사 놓고 나게 되면, 뻥 터지겠지. 풍선이 뭐뻥 터질 거 아니야. 그러면 간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는 간을, 우리는 이거 보태야 되지만, 기운을. 간이 강한 사람들은, 강에서 병이 난 것인데, 이거는 강한 약을 주게. 간을 약을 준다든지, 주사를 준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죽는 거야, 뭐. 어떻게. 죽 거야. 그러면, 의학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학문적으로 논문만 쓴 거야. 결과만 갖고 논문을 쓴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것이, 비법이에요. 비법이고 나서 그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이, 이것이 전부 다 별개로 노는 거야. 별개로. 따로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그러면 국밥을 하려면 어려야 되잖아. 그지 국밥이라고 해놔놓고 국밥은 내놨는데, 뭐, 콩나물 한 살이 내놔놓고, 밥한 살이 내놔놓고, 고기 한 살이 내놔놓고, 물한걸 내놔놓고, 이건 이게 따로 국밥 만들어 뭘 하는, 그렇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야. 그러면 국밥이 안 되잖아. 그치? 그거는 국밥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섞어 먹는 거지. 섞어지. 아, <웃음> 그렇게 첨음부터 하면 따로따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도 우리는 맹점이 있어요. 악적인 것도 맹점이 모자라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면 이것이 얼마나 발전하겠나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질 론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거 한국에만 있다 이말 한국에만 이것만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면 한의학에서 노벨상감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의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노? 돈 버는 데만 좀 하지 말고 연구하는 데서 좀 해야 되는 거야. 인자. 뭐, 돈 버린 거, 목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부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거, 누구 말때나 이재마 선생이 이렇게 제시한 거는,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 우리가 스마트폰 한개 만들면서 이것이 오늘 하루 만에 다 만들어졌겠나? 뭐, 그러니까 몇백년 전에 만들어졌겠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학문이 되고, 누직이 되고, 실험이 되고, 임상실험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스마트폰으로 토출되듯이. 이런 게돈버는 데만 너무 지적하지 말고, 돈버는 일부분은 이 연구하는데, 여기에 투입을 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이체질로 갖고 완벽하게 이런 것이 만들어지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누구말따나, 저 알파고하고 대적을할수 있는 거야. 알파고는 어떻게, 결과만, 알파고는 서라는 데이터, 빅데이터만 갖고 병문만 찍어줄 니이다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체질로는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이에따라면서 전부 다 예측을 해 주잖아. 예측을 해준다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알파고가 뛰어나겠나? 이것이 뛰어날 수도 있겠나? 그러면 양쪽에 상벽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진행이잘 되게, 되게 되면 흔해 알잖아. 영상, 진료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꼭 수술을 하는 것만 그 병원이 아니잖아. 그렇지? 무구말타잘라내고 그 이런 거요 우리는 예방도 있는 것이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영상으로 시스템이 되니까, 이제는. 영상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해, 진맥을 해봐야 답을 알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달겸, 저, 도서지방에, <웃음>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뭔지, 그거 오다가 뭐, 다, 응? 기지맥질 해보겠다. 그지 그러면, 119엄마나 바쁘겠노? 그, 도서지방에서 저, 뭐가 육지까지 시리 나를락하면. 그러면, 차차 이지명이 급한 것 같으면 119시고, 오는 것이고, 아니면 그자체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요어움이 그게 좀, 에어봄이 돼서, 근데서, 우리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병든 거 치료하려고만 하지 말고, 병을 안 들게 하는 거고, 병이 저렇다 하더라도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러다고 하면 연구가 필요한 거야. 이거 맥날 이야기 해봐야 개인적인 그비품만해 갖고 순카 가지고 맞는 지틀인지 모르는 것이고,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좀계리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접목을 할수 있는 이 연구가 필요한 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음식은 정말로 좋은 약이지만 그지? 음식은 좋은 약이지만 약은 빨리 나서야 되는 것이고 음식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당장 아픈 건 약을 먹고 하겠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음식으로 해결해야 돼. 약을 먹고 누구말든 맨날 먹으라면 비타민 먹고 뭐 먹고 맨날 이것만 먹어갖고 이것만 먹어갖고 되겠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는 맨날 먹잖아. 뭐, 뭔가 건강식품약 뭐, 이렇게 먹는 좋다고 하는 거다 먹는데, 왜 먹느냐 이거지? 왜 먹냐? 아무도 안 먹는 사람도 다 건강하게 잘자사는데 잘 그거 먹는다고 오래 사나? 건강하나? 그거 많이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봤다는 거잖아. 그 응? 그럼 어쩌면 안 먹는 게 작게 먹고 안 먹는 것이 건강할 수도 있어. 이? 일본이 그렇잖아. 작게 입 작게 먹는다 이 말이야. 소식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최고 장수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풍부한 거야. 먹는 것도 너무 풍부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도 뭐 살이 많이 찢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조금 낫잖아. 그렇지? 나는 관리를 안하시면단한 가지 때문에 식생활이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식생활 한 가지만 갖고 나는 아무도 것안 먹어 시도제대 주먹 먹는 거야 밤 2시 돼서 주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예를 들면 내가 먹은 것만큼 좀더 살이 됐다 하면 나는 여기서 저 걸러가지도 못할 거야 걸로 가겠나? 아 당장 그거 먹어 어? 우리 행사하고 나면 밤 2시 반 돼서 뭐시커먹고 자는데 뭐가 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뭐 10분만에 또 잡고 오긴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흡수해갖고, 소화돼갖고, 우리가 흡수를 했다 가면, 근데 그러다니지도 모랄 거야, 이거. 택시 저는거안 되고, 추락으로 와야 될 거야, 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잘못된 이거, 어, 텔레비에서도 좀 바꿔야 돼. 잘못된 것은 이제 바꿔야 돼. 아, 쓸데없는 거, 그거, 누구말아나 그, 쇼핑 해가지고돈 주고 가면서 오가지고, 숭, 거짓말 하는 거, 그거 테레비 맨날 내놔가지고, 사람 처음부터 호도시키는 거 아이가? 잘못된 거는 가감하게 철퇴해야 돼. 할 프로가 없지만, 프로는 좀 바꾸면 되지. 그건 맨날 먹는 거, 이것밖에 프로 안 한다, 이 말이야.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음식과 식품은, 어떻게, 해? 약 성분이 간에 들어있지만, 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음식 중에서, 특정 성분을 아주 고가로 농축하는 거다. 고도로 농축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약이다. 그러면 식품이나 약이랑 똑같은 거잖아. 식품은 장복, 약은 순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겠나? 자, 옛날에 보게 되면 보통 40살, 50살 되면 이제 50살 되게 되면 어떻게 뒷방지 했잖아 지금 내나이가 한갑진갑 다 지나고, 그지 이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했으면이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은 건강하고 해야 돼. 응? 누구말따나 백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안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오래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치? 자식들도 이제 지면 안 되고, 내가 오래 열심히 살면,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지 뭐. 그러면, 누구말따나 보험료도 작긴해도 된다. 건강보험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말들가지 처음부터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노? 건강보험료 뭐, 철철 남지. 병원에 가나? 안안 뭐, 또병원에가안 아픈 분들이지. 그죠? 안 아픈 분 뭐, 자식인데 무슨 필요가 있으면 좋지. 애도 봐주고, 손자도 봐주고, 이? 가서 또 내가 할일도 만들어 가고. 자, 그래서 이 식품은, 이?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정말 좋은 말이지만 왜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푸는 거요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이오기치질론과 다이어트법에서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쳐 가는 거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자, 오기 체질론이다. 자, 여러분들이 체질론을 체질을, 체질을 한생각해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 체질도 수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가고 푼다 왜? 수의 논리가 학문의 논리고, 학문의 논리가 어떻게 우주의 진리라는 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난 체질.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타고난 체질을 인정하지 않으면 체질은 변할 것도 없을 것이며, 체질이란 말을 할 필요성도 없다 하는 거다. 그러면 타고난 체질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질을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이 말하는 자체가 우수 이야기다. 그렇러면이 타고난 체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니는 간상 딱 보고 니는 무슨 체질이다? 자, 예를 들어 보자요짱이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자, 원래는 이렇는데, 원래는 이렇는데, 한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해갖고 얼굴이 이렇게 비대해졌고, 한 사람은 위에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됐는데, 배가 이렇게 불룩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체질이 다를까? 실제 똑같은 거야. 자, 생각해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육식만 자고 먹고, 한 사람은 채식만 먹어봐. 그거는 똑같은 체질을 하더라도, 지금 볼 때는 체질이 다 다른 것 같이 보인다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에요. 과학을 한다는 사람, 유학을 한다는 사람은, 누구말따나 다른 사람 보고뭐 맞추는 것을 점치 내삿고, 사주를 갖다가 점제 내삿고, 술이 사주도 점제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소리는 뭐야? 얼굴도 보고, 뭐 점치고, 뭐 태양신이고, 태우민이고 그런 거 하는 거. 그거는, 전보다 더사고하다 그렇잖아. 전보다 더 웃기는 이야기지. 우리는 뭐 계산이라도 해갖고 하지만은, 그거 뭐 얼굴 짓보고 <웃음> 이거 뭐 위가 크고, 사진 찍 보면 되지. 위가 크고, 뭐, 위가 어? 크고, 뭐, 이런 건 이야기할 필요 없는그 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체질이 있 타고난 체질이, 그냥 당신은 이런 체질이요? 이런 게 아니다, 는말이요 자, 여러분들이 가족들 한번 보자. 식들이 있고, 속하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다면, 엄마를 꼭뺏어는 사람이 있다. 그지 모양새도 똑같이 닮은 사람도 있고, 엄마가 어떻게 병들면 똑같이 또 병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요것이 바로 우리는 이 유전성 체질이야. 이런사사는 있다면 이것을 구별해내야 돼. 그래야 엄마가 병이 있으면 똑같은 유전성 체질은 어떻게 해 엄마의 병을, 엄마든 아빠든 유전성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체질을 갖고 그 질병을 안고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체질이 그렇다 그거를 구별이, 일단 구별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이 환경경 요소야. 그래서 우리는 섭성 체질이래. 자, 예를 들게 <웃음> <웃음> 내가 잠만 새끗 자는 사람들, 잠 많이 자는 일 있지. 시도제도 없이 잠만 자는 사람들하고, 잠을 똑같이 찬 체질이 똑같지만, 잠안 자는 사람이 있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 가족들도 잠이 아주 풍부하게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안 자갖고, 밤새도록 누구말따나, 누구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야잠안 자갖고. 그거는 섭성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약을 먹는 사람들. 하, 누가 걱정을 해갖고, 이제, 엄마가 누구말따나, 가담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간이 약해져갖고, 어, 간에 막 부풀어, 아까도 얘기 폭발한다, 이 말이야. 이게 바꾸면 뭐. 이런 것이 섭성이야, 섭섭. 습성.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어떤 다른 외부 자격, 누구말잖아 사고가 났다, 다리가 다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의 환경적인 체질병이 아니지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묻는다요또 부모들은 어떻게, 애기가 공간돼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고, 아스피린 자꾸 미고 영양제 미고 비타민 미고막이러다 보게 되면, 그것이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섭성기요 그런데 아주 좌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자식들도 보게 되고 부모 한 번도 안 닮은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도 안 닮고, 이것도 안 닮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에요 그러면, 부모 병을 이어받을 그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섭성체질은. 섭생체질은 섭성 그런 걸 닮을 수가 없어요. 누구 봤잖아. 여기 보게 되면, 여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생긴 모습도 엄마, 아버지 중에서 누구 한 닮아갖고, 그 병도 그런 거 비슷한 병원이 안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나 수의 법칙에서 쓰는거예 그래서 운명시에서 사물로 당알아 보게 되면 이거라 무슨 얘기지? 우리 산수의 법칙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건 모른다 이말이야요언 해봐? 틀린 사람이 있는가? 아 그거 되잖아. 내가 당장 있잖아. 이거는 체질병이 아니요. 이것은 유전성 체질이라고딱 여기 할 때는 똑똑똑 하잖아 오늘 뭐 체질 한다고 또 써갖고, 내가 그거 연습해라고 다 오갖고 상담하자는 봐라. <웃음> 그래도 장정못 하시나. 또 그대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이성 체질이에요, 식이성. 이것이 우리는 식이성. 먹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체질은 안 닮았다 하더라도, 엄마가 예전에면 당뇨병이다. 엄마가 당뇨병이 어떻게 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애는 어떻게? 애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니? 그럼 이 체질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것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영양분만 많아주고 응? 좋은 것만 민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고 유전성 체질이 있는가 하면 섭성 체질, 식이성 체질. 이것이 얼마 중요하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상담에서 다 했잖아. 바로 그대로다. 되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 한 단계만 딱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빙은 비니, 암이면 암 체질이 체질 이것만 갖다 딱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만사가 다 풀리고 왜 아니?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체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 에너지 발언서라오 에너지 발언서는 이것이 바로 오기체질이다. 런 성질을,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발언서를 가지고 있는 체질이다. 왜든지 알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바로 우리는 수, 목, 학, 포, 금, 이래시면 다섯 개.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내 노골적으로 내가, 뭐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봐봐. 아니? 자, 나는 유전성 이거 체질이다. 아, 니는, 응, 신사님, 어, 유전성 화칠이다. 그치? 그럼 유전성 화칠지는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심장에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럼, 심장에 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몸속에서 일이 급풀 나겠지. <웃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자, 많이 나든지, 어떻게? 해? 상대적으로 안 나든지. 병이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정상적으로 나는 거야. 이. 자, 저쪽에는 한번 봐저 둘이는 유전성, 어떻게? 해? 유전토 체질이다. 이처럼 어떻게 이 토체지는 먹는 데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는 뭐뭐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아원 문제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만 관심 있는 거야. 관심은 그렇게 맨날 레시피나 들고 와고막 뭐라 카 맛도 먹는 거 뭐라 한다요.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같은 체질이 아니다 말이야. 그하원에 하면 같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좋아한다고 갖고 오 나는 안, 나는 싫어하는 거야. <웃음>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딱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 그냥 이런 수체질, 뭐, 뭐, 목기체질, 뭐, 뭐, 뭐, 음양체질 양, 음은 항상 구분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체질에 우리는 어떤 게 있느냐. 는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 항상 열을 뿜어내는 양체질과 항상 열을 받아들이는 음체질이 되어있대요. 양음이 이건 별도로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체질 뿜분할 때는 쓰지 않는다. 약취방할 때만 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사람은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과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체질은 어떡하 추위를 좋아하겠죠 아, 토요일차운걸 아, 좋아하겠지. 별로 있겠네. 추운 사람은 어떻게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 이는 분명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항상 덮는 것도 괜찮고, 추운 도 괜찮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는 항상 지금 뭔가 이 에너지 밸런스가깨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각자 음식을 잘 챙겨 먹어. 네. 점검할 때 어떻게? 네. 돈좀 내고. 네. <웃음> 궁금하면 네. 자, 생일날 네. 내가 무슨 체질이 부모를 닮았나? 여러분 유전성 체질은 꼭내 모습도 체격도 누구 부모를 다 담겨져 있어. 알겠지? 그리고 질병을 질병이 오는 거는 엄마의 질병을 70%를 안고 간다. 먹이지 이게 체질은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유전성 질병은 엄마를 70%를 담는다 그렇게 엄마를 70%를 담고엄마를담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해? 이 병이 있다는 것은 음식도 그렇게 격리하게 되면 자식들이 제는 엄마가 아주 좌우를 많이 하게 돼. 그두 배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체질로 이제 갖고 왔지만, 이체질에서으 엄마를 아빠를 말, 아빠를 말다으면 아빠 쪽의 그거 강하게 밀어 것입니다. 엄마 쪽을 닮았으면 엄마의 질병을 많이 담게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체질에서 나는 이런 에너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내 몸속에서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체질이 해야 뭐 고뭐 업무해야 된다. 이게 네, 논리가 되겠나? 그건 항문적인,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런데, 이 에너지 발언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이런 체질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됐대요. 한계는 강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균형이안 되어 있다. 불균하고 타고난 체질은 이것이 우리는 강한 체질로 되어 있다. 무슨 이 이 장기가 이렇게 크다, 이게 아니고, 이 장기의 기운이 강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사업을할때있죠 덩치 크다고 사업 잘하나? 무슨 사람, 덩치 작아도 엄밀히 매을차나 독하고, 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위가 크다, 뭐, 허파가 크다, 이건, 사진 찍어보면 다 아는데, 그 살찐 사람은 덩치가 크는데, 살이 찢어 덩치가 크지. 살 빼봐라. 요만하더라, 이거. 그지 그러면 그거 갖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런 장기가, 이런 식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서 나는 처음에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야. 이것이 원체질이야. 이것이 탄생하고 우리가 타고난 체질이야.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다 있으면 건강한 거야. 이것이 그대로 유지만 되면 건강해.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해? 음식을 여러분들이 모든 장기에 똑같은 것을 골고루 먹으나 이것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기운이 강한 기운의 장기에 맞는 음식을 많이,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거요내 장기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받아들입니다 양을 잡기 먹을 수밖에 없어. 자. 내가 이것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강한 기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자꾸 이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균형이 있는 거야. 균형식? 이건 아이잖아이이야 분명히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그런데, 과도한 음식, 좋아한다고 너무 과도한 음식, 가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5, 4, 3, 2, 1, 이렇다고 치거자 음식할 때는 여기에 5를 공급하고, 요거는 1만 공급하면 됩니 그래서 싫어도 어떻게 어 억지로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비린이루어가 있고 이것이 건강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절대로 넘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넘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좋아하는 게아니잖 아무리 아 맛있는 건안 먹고 질수라면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뭐 10g만 먹어야 된다 하면 내요 10g만 딱 먹게 되면 더 이상 거부한그거 거부. 여기는 어떻게 1 0랑 주면 항상 모자라는 거야. 그럼, 내를가어 그, 응? 고기집 가면 내 고기 좋아지지? 고기 많이 먹는데, 이 그런데 된장집에 가게 되면 된장하고 밥만 다 먹고 말아보자. 그치? 그럼, 선생님, 뭐? 내가 필요한 것만 먹는 것이지. 이런 게 균형을 이루거 있네. 이것이 딱 맞들이면 이것이 계속 들을 그런데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것만 계속 먹어버리면 어떻해 이거는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아까 승류가 깨지듯이 폭발했으면 우리는 뭐든지 했어요? 암으로 준이될 가능성이 있는 요 그렇게 암의 모습이 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승류가 딱 깨진 거 그렇게는 이것이 폭발해니다 폭발. 그래서 이거 시기 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게 되면 천천히 가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비루게 되게 되면 한참 동안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데 오래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말든 오래 산다고 사라지는 않나요 자, 예를 들게 되면 건강하더라도 사고도 나서 빨리 죽고 이런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것 같고 하늘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나뭐 니가 예측하고 이런 건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만, 이것만 딱 있어도, 여러분은 상상다할수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야. 뭐 문제 딱 생기면, 여기서 나누어한번만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이여자년딱 하게 되면, 누구 하나 딱 닮아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딱그래놓으면 어마내내딱 보게 되면 엄마 아버지 중에서 누가 어떻게 생긴 거 뻔해 안다 이 말이야 누구 봐서 참나 속상해 이런 체질만이 유전성 체질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음식에도 여기서 우리는 양과 음이없다 열이 많이 나는 거 열이 안 나는 거 있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음식이, 음식이도, 약이도, 우리는. 자, 우리는 보충을, 응? 보충해주는, 보태주는 거야. 보호하는 우리는 음식도 있고, 약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보태는 거다. 보양식 하면. 보양식 하게 되면, 어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 어머에 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풀어주겠지만, 음의 기운이 있을 때는 우리는 보양식을 어떻게, 해? 양의 음식으로 보양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보가 있고, 우리는 생이 있는 거야. 생해주는 음식. 그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는 극해주는 음식. 이세 종류가 있는 거야. 이것만 해도 우리나 기초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할수 있는 거야. 알아? 이것이 근본이요 그러면 체질은, 우리 상체게 니는 무슨 체질이야? 막 해갖고, 이거는 점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막,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지금 보면,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명치한지 앞으로 가면 더 신기하겠지만, 얼마나 명치한지 모르겠네. 자, 나중에 이것이, 뭐, 학교에서 받아들이 갖고 임상 실습이 끝나게 되게 되면 진짜 진단할 때는 엄청나게 편한 거야. 자 생각해봐. 생각하는 거. 자이 간호사가 내가 응? 위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딱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진료실로 원장 선생님이 이제 진료실에보낸다말 이제 여기서 손님 들어갑니다. 이런 거 체크 딱해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아보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다 그리고 받아 있잖아 크고 작다 이거는 유전성 체질이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좋아하는 거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치방을할수 있겠다 다아는 거야 구분해 아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는 인상 이거는 이론이고 인상은 어떻게 해? 정말 어사가 해야 되겠지 이것이 반드시 틀린지를 이제는 눈으로 보고 진료를 해 갖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면에 들어가서 딱똥 하는 순간에 그지 클릭 하는 순간에 의사는 벌써 다 아는 거야. 안 떨어지기도 철이 벌써 다 아는 거야. 그재밌안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로이 시스템 상으로 조금만 할 뿐이지 그 이상한 거 치료는 우리 도에 따라야 될 거야. 그냥 어사가 하라는 거는 의사만 하고 우리는 상담만 할 사람만 상담만 하고,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은, 응? 어? 이침 놓는 것부터, 넘 찌는 것까지, 사열하는 방법까지 다 알지만, 응, 그건 안 되니 말이야. 그것도 알아야 돼. 왜냐면, 일반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병원에 가가지고, 누구말따나 사혈을 하는데, 내가 이거 아픈데, 뭐 이쪽에 사혈을 하게 되면, 이거 안 되겠지? 그러면 안 해야지, 그거 가서, 그지 하면 안 되지. 분명히 내가 보면 내가 이게 아파갖고 이쪽에 사유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막사유를 하고 이러으면 정말 곤란하잖아. 바보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지. 집에도 어떻게 해? 집에도 보침이라는 것이 지그 다음에 생침이 있어. 그 다음에 극침이 되다이거 누구 아느냐, 이 말이야. 아, 우리, 우리 원장님이 좀 알았나? 고침. 그럼, 침 아무 데지를 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웃음> 그렇지. 생침, 보침, 극침이 있는데, 생침인지, 보침인지, 극침인지, 어디 찔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내맘대로 이제 치는 거야. 그냥 막내 내려온 대로, 누구 시킨 대로 누구인지 배웠다 해갖고, 비법이라 해갖고, 비법은 개똥나발, 비법이가. 그건 비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비법이라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알는 것을 모든 사람인데 통용해서 알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낫게 돼야만이 그게 비법이지. 뭐지원차 아는 거, 그뭐 지원사 아는 거그 무슨 비법이고, 순카나, 그런 무슨, 응? 인리지 비법은 없다, 이 말이야. 비법은 뭐가 비법이냐? 모든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갖고 낫는 것이 비법이야. 그죠? 주어져 오는 거, 주어져 맞다 하는 거, 그게 어그지, 아이가? 우리 뭐, 우리 뭐, 상담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아이가? 뭐, 뭐, 이도다먹고 나도 다먹었으니까 막,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야, 이 거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지? 정말 처음부터 지가 도사야, 이 우리나라는 도사가 너무 많았어. 도사들 때문에 뭐, 하늘 놀러 가다니 승천을 한다 그래서 하늘이 노해갖고, 막, 흔들어 부자는, 지지 나요 그러면, 체질은 어떻게 해? 내가 타고난 체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냐에 따라가고, 그치? 내가 운동은 어떻게 하고, 습성은 어떻게 하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병행했겠나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체질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것을 우리는 공유하면 좋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고난 체질은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서 어떤 방법으로 가면서 어떤 질병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이며 병이 왔다 하면 이 원인과 이유는 어떤 식으로 왔다 그래야 답이 있을까요? 병만 있으면 많아 병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거 보면 역학조사를 하자 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누구군가나저 동남아시아에서 왔으면 동남아시아에서 병을 옮겨왔으면 동남아시아 갔다 오던 사람 전부 다 증명을 해야 돼 그지? 그런데 병이 오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누구 집에서 왔는지 우리 네 집에서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누군말 있잖아 식당에 가서고 우리가 식근도 걸리는데 그치? 그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전부 다 증명해 봐야 될까요 그게? 그래 목격이 뭐 있는지 없는지 아무나 막 없는데 사람 검색해 갖고는 안되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왔으면 병의 원인과 이유를 확답하게 풀어야 돼. 이론적으로 우리는 학문이라 하고 이러면 이론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 설득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만이 그이 이론이 되는 것이지 지환차 맞는 거는 그 아무 리 이론이 아니야. 오케이. 그 조금씩.